안녕하세요 건강한 어린이를 위한 건강 육아 채널 삐뽀삐뽀 닥터 토마토입니다 어, 오늘 자폐 스펙트럼 장애 검사 어디서 무슨 검사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자신의 아이가 발달 지연이 있는지 발달에 이상이 있다고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하는 실수는 뭐냐면요 대학병원에서 아이를 갖다 검사하고 싶은데 어, 기본적으로 소아정식과 예약이 꽉 차있다 보니까 빠른 대, 발달 예약이 빨리 되는 곳을 갖다 찾다 보니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재활의학과 검사를 하십니다. 그러나 재활의학과 선생님들이 자폐스펙트럼 장애에 대해서 알기는 하지만 시그 진단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 볼수 없습니다. 재활의학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주로 신체적인 손상이나 운동능력의 손상 등즉 하드적인 이런 손상의 발달예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치료하시는 전문 선생님이기 때문에 소아의 자폐성장애 자폐스펙트럼 장애 진단하기에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으십니다두 번째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는 요이 센터 발달센터를 하라고 권유 하다 보니까 발달센터에 가서 검사 를 합니다. 그러나 발달센터에 계신 선생님들은 언어치료사 선생님들은 언어치료 에 대만 검사를 할수 있고요 언어, 언어 발달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고 감통하시는 선생님들은 감통에 대해서만 검사하는 것들이 실제로 자신의 특이성들이 있을 뿐입니다. 전체적인 발달상의 문제를 갖다가 검사를 하려면 그 실제로 임상심리사 선생님들 중에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과 함께 진료하는 선생님들이 계셨을 때 곳에서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할수 있는데 이 발달센터에서는 아주 부분적인 평가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발달센터에 가서 검사를 한 다음에 우리 언어치료사 선생님들이 검사라고 아이가 언어지연이 있네요 이러면 우리 아이가 언어지연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을 진단명으로 오인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센터에서 검사를 하는 것으로는 아이의 정확한 발달 상태를 갖다 평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가장 권유되는 검사는 사실 뭐냐면 발달상태를 소아의 정신발달 자폐성장애 등 발달상태를 전문적으로 보는 대학병원의 소아정신과에서 검사를 하시는 겁니다. 이 소아정신과에서도 자세히 알아보셔야 될 것이 가장 정확한 검사라고 할수 있다면 ADOS라는 검사입니다. ADOS 검사를 갖다가 오랫동안 실행한 병원이 어딘지 전문 병원들을 찾아보셔야 되는데요. 아주 메이저급 병원에서 이것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병원에서 ADOS 검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예약 이 2년 3년 정도 경과하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질 좋은 검사를 갖다가 우리 발달에 대한 우려가 있는 아이들이 검사를 할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에서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할수 있는 선택은 무엇이냐 검사를 한정없이 기다리는 것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껑 대신 닭이라고 굉장히 제한성 있는 검사를 하는 것도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방식은 어떤 거냐면 현실적으로 부모님들이 자가진단이나 자가검사를 할수 있는 검사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M챗을 갖다라는 검사가 있고요. M챗 이외에도 제가 각각의 16개월 된 아동부터 해서 30개월 전후의 아동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발달장애가 있는지 소아에게 자폐성장애나 발달지연현상이 있는지를 갖다가 자가검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미 이 충분한 안내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를 통해서 자가 검사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고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문제 현상이 있다면 정확하게 확진을 받기 전에 빠르게 치료를 갖다 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먼저 치료를 진행을 하시다가 그러다가 검사에 예약을 해서 정확한 검사를 하실 수 있다면 그때 검사를 갖다 정확한 경로에서 정확한 검사를 하는 것이 저는 어, 추천을 합니다. 어, 한정 검사가 오래 걸린다고 해서 치료를 미루는 것도 현명한 행동이 아니고요. 검사가 오래 걸린다 해서 껌 대신 닭이라고 해갖고 굉장히 제한된 검사를 갖다 시행하고 자신의 아이에 대해서 오인된 검사 진단을 받는 것도 결코 권유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제가 권유하는 것들은 굉장히 신뢰성 있는 자가 검사를 갖다가 꼭 이용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서 조금이나도 이상이 있다면 먼저 치료를 시작하시라는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손해볼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